2021년 검은 사막에 모험가의 모험가에 의한 모험가를 위한 새로운 물결이 온다. 다크나이트 피규어 최초 공개. 부가티 콜라보레이션. 하이델 연회. 그리고 신규 클래스 커세요 자, 이제 이 새로운 물결에 빠져들 시간. 모험가를 뒤흔들 새로운 물결. 검은 사막 모바일 인투더 웨이브스.